Prisoner's Dilemma를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수감된 용의자의 딜레마 또는 수감된 피의자의 딜레마입니다. 공범관계인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수 없습니다. 용의자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.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너무 번거롭습니다. 이 용어는 흔히 죄수의 딜레마로 번역됩니다. 프리스너를별 생각 없이 죄수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죄수라는 단어에는 기결수라는 뉘앙스가 너무나 강합니다. 형량을 둘러싼 전략이 이 딜레마의 핵심이며 기결수 신분이 절대 아닙니다. 용의자 또는 피의자 또는 미결수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번역어를 폐기하고 싶습니다. 프리 i 너는 기결수에서 전쟁포로까지 아주 폭넓게 쓰이는 단어입니다. 그런데 수감이라는 뜻과 용의자라는 뜻을 모두 살리면서 짧게 번역하기가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. 저는 용의자의 딜레마로 번역하고 싶습니다. 이 딜레마의 핵심 내용을 망치는 죄수의 딜레마보다는 훨씬 좋은 번역어라고 생각합니다. 피의자의 딜레마가 용의자의 딜레마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피의자가 용의자보다 수감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.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는데 피의자의 딜레마라고 번역하면 발음하기도 힘들고 피해자의 딜레마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. 미겨수의 딜레마라고 번역하면 수감되어 있다는 의미를 아주 잘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용의자가 또 다른 용의자인 공범을 배신할지 여부에 대한 전략을 따진다는 내용은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번역어가 더잘 살려줍니다.